전날 대비 0.5kg 감량 이런 날은 정말 살 뺄만 난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약 16kg이나 감량했다 하지만 아직 이게 현실이다 뱃살이 핸드폰 케이스다 16kg이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목표까지 아직 반도 안 왔다 내 목표까지 살을 빼면 저 뱃살 폰케이스가 사라질까 지방이 뭉쳐서 근육모양을 흉내낸다. 유산소 운동 시작 전 심박 측정 오늘 띠띠 가림은 포기했다. 새끼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프로 복서에게 뺨 맞는 현란한 움직임. 내 필살기 백팔단콤 남아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는 나. 핸드백 유산소 운동 이후 심박수 측정. 오늘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 나는 먹은 거지. 벌써 16kg이나 감량했다 많은 살이 빠졌지만 아직도 많은 살들이 남아있다 108번의 다이어트와 요요현상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지금 이맘쯤 되면은 혼자 자만에 빠져서 라면 처먹을 타이밍이다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 안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고 있다 라면 먹으면 다음번 영상에서 사건린다 네, 네,